I t h o n k you're n empty 시연이와 아아 아, 아니 주연이 아니요자조자네아뭐 아, 주... 아, 아, 조잔이야 네가 너가 강추연이라니까 아, 자 이렇게 했으면 시작 하나 둘셋 탑! 아, <웃음>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시연 이니의 보컬 촬영 현장에 고맙습니다. 와 있습니다 와 오늘 주연이가 와서 한번두 해주고 저 어, 노래 한번 끝날 때마다 물도 주고 이렇게 저 없었으면 은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촬영 현장에 주은이가 올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. 저는 시원히 바라기 안되어요 그래서 잘 끝냈어요 <웃음> 뭐 괜찮으신가요? 네안 <웃음> 괜찮으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<웃음> 진짜 근데 제가 몰래몰래 사진 찍었거든요? 응. 나중에 이 영상 공개되면 제가 비하인드 컷 공개할게요. <웃음> 아, 그래. <웃음> 그래. 근데 솔직히 주연아 이번에 내가 항상 부르던 스타일이 아니었잖아. 맞아요. 어땠어? 어땠냐면 솔직히 언니가 <웃음> 어, <웃음> 내가 항상 그을막 하는 거예요. 어왜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그래? 야, 이렇게 아, 말하면 내가 너무 이미지가 아니 그래?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되게 노래래요.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막제스도 하고 막 하는데 되게 깜찍한 거야. 야! Yeah. 아니 오늘은 저랑 또래 정도 고마블라 고맙다. 고맙다. 고맙다. 아 이런 걸 고마움 느낀 거랬어요. 이런 거에 고마워하고 어려 보이고 싶다 하면은 많이 먹은 거랬어요. <웃음> 아니 왜냐면은 V앱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V앱 뭘 만들지 않았 그때 내가 너무 이미지가 풀하지 못한 사람이 된거 같은 거야 <웃음> 근데 <웃음> 너가 여기서 이렇게 풀한 척을 한다고 하려면 내가 너무 풀하지 못한 사람 같잖아 <웃음> 아니 아니 언니 평소에 풀하죠 저 진짜 그래요 주은이가 저한테 막 시연아 막 아, 이래도 저는 시연아 <웃음> 잠시만요 <웃음> 그래도 주은이가 있었기에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끝냈습니다 재밌어요. 다음 주은이 촬영때도 제가 놀러올게요 진짜요? 가서 가서 오케이 자, 그럼 지금까지 방울방울 가! 조! 자,